이것저것 스탯적으로 손해요웬만해서는안 쓰는게 나아 불안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세게가는거아키각이죠기오오오오오키각기각기각기각 얘는 증식한 위협을 둘다발라놨네 나는 이제 증식한 위협 첨보 기계댁보다는 저걸 해야 될것 같아. 천상의 몰록 찾아가지고 하는 그 날먹댁 해야 될것 같아. 얘가 첨보까지면 이길 것 어, 이러면 이길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이런 판이 있어야지! 근데 미안하다, 너 죽었다, 야! 너 되게 억울하겠다 4 0 3 확률? 너 인정이야! 나도 아까 0.6% 당했거든! 아 벰! 우와 이게 뭐야 어, 상정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정 아 어, 일단 잠거 무섭다 뭐야 이거 상정 뭐야 이거 너무거 아니야? 학생 싸움은 이거 야뭘거지야 되는 야야 벌써? 있어 벌써? 벌써? 벌써? 벌써? 안돼 아직. 아, 시간녹아 아, 시간너아빨 돼. 아, 가아야 아, 시간 녹아야 돼. 아, 가아야 돼. 아, 시가 녹아야 아, 아 너무 아, 아 아 이거 톡 있었으면 이겼는데 와 이거 다른미 없어 이거 아이토 있었으면 두 마리 없으니까 이기지 아. 아 이거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아 그냥 이거 안 사면 됐는데 철하 이놈들 철하 이놈들 출발 한번 끝까지 한번 써보자 철하 이놈들 이놈들 들어와 들어와 아 잽잽이가 아, 잽잽잽잽잽잽 철하 이놈들 철하 이놈들 우리는 죽더라도 끝까지 총을 쏘고 죽는다 이런건 처음 봤을 것이다 나도 처음 해보니까 10칭 1마리다 <웃음> 우리 하나 건드리면 총 7명이 나가지 우린 7형제야 이놈들 이놈들 방 마지막까지 일곱방 쏘고 준거야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이제 죽자 장렬하게 전사하자 우리끼리 손주지 말고 이게 2 8 4사람 이거는... 이작정했어 이거 약간... 아무 생이없잘 싸웠어요. 진 아... 역시... 역시... 저 약간... 어느 게임에도 약간 이렇게 꾸준 으로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싸워 가지고... 새로워가지고... 야, 솔직히 한 번은... 괜찮아. 아직... 아직 괜찮아. 아, 이건 그냥 <웃음> 야, 씨, 나 처음 해봐, 이거. <웃음> 아, 씨. 이거라도 합시다. 그 와중에 모자 뭔데, 이거. <웃음> <웃음> 아 정말 뜨거운데아 꽁꽁이 함정이었는데 행복할 수 없다. 야씨 이렇게 안 나오냐? 아한 판이었는데.